자 안녕하십니까 덕국 배드민턴 무동선 코치입니다 자 오늘은 여성분이에요 여성분 여성분의 그 서전트 점프스매싱 자 교정 성공 영상을 담아봤는데요 사실 남자분들도 좀 하기 힘든 어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음,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텝을 밟을 때 탄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자, 그런 부분에 대한 장점을 잘 살려서 저는 충분히 이게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교육을 진행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왼팔에 대한 회전이 어, 잘 되지 않아서 상체가 잘 열리지 않, 않기 때문에 어, 왼팔에 대한 부분을 먼저 교정을 좀 진행을 했고요 자, 왼팔이 잘 회전하고 교정이 되고 나서 이제 서전트 점프 스매싱에 대한 어, 스텝 리듬 어그냥 점프하는 타이밍 그다 맞는 타점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교정을 시켜드렸습니다 자 영상에서 지금 보시는 대로 지금 이게 서전트 점프 스매시를 이제 해보라고 제가 이렇게 지금 어, 설명을 드리고 지금 막 하는 상태예요어 근데 지금 안되고 있죠 점프하는 타이밍이나 뭐 스텝이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 지금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교정이 좀 되고 나서의 영상인데 이제 뭐 들어가는 어 스템 리듬이나 어그 다음에 착지되는 타이밍 그 다음에 점프가 올라가는 타이밍 자 요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개선이 되었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어 왼팔을 교정을 했기 때문에 왼팔 회전이 어잘 돼서 상체가 잘 열리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자 영상을 보시면 음... 자 이렇게 들어가죠 어, 근데 아직까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진행한 게 이제 한 4회차 정도 이 교육을 진행을 했는데 오른쪽 축이 조금 더 앞으로 좀 당겨져서 나와야 되는데 오른쪽 축이 조금 앞으로 나오는 힘이 아직 부족해요 자 여기 보시면 그래도 이제 왼팔 왼팔에 대한 부분은 어잘 돌아가죠 왼팔로 인해서 이제 상체가 아주 자연스럽게 잘 열리고 있어요. 그렇죠 자, 아무튼. 자, 처음에는 잘안 돼서, 1, 1회차, 2회차 때, 그때 이제 좀, 어, 좀 좌절하셨던 걸로 제가 어, 기억을 하는데, 자, 믿고 좀 이렇게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어, 조금만 더 경험해 보시면 더 자연스러우실 거라, 어, 생각합니다. 자, 이상, 서전트 점프 스매싱 여성분 영상이었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